코스피 1봉 241선과 전고돌파 시도해주는 힘싸움 자리에서 살짝 밀리고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 추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코스모 화학 중장기 추천주였고 역별 배 끊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한번 추천 또다시 역별 배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두번째 추천 그 다음은 전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목표가는 5만원 드렸습니다. 5만원 도달하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더 갔죠. 이때 역별 끊고 전고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재추천을 드렸고 이때 기준으로도 목표가 5만원이면 90% 수익입니다. 이때 전략매도 했거나 혹은 이때 분할매도 하고 나머지 또 하락할 때 4만원 이탈하면 하락시에 분할매도 시작하고 지키면 홀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는 이 구간에서 한번 분할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합니다. 더 떨어졌으면 계속 찹찹 이런식으로 전략매도를 시작하는거고 한번만 체결되고 이제 나머지는 쭉 올라갔죠 나머지 물량은 여태홀딩이 충분히 가능했던 자리고요 다음 코스모신 소재 역시 동일하게 역배열 끊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천 또다시 두번째 역배열 끊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오늘 추가급등으로 이 초록원 추천 기준 330% 고가 나왔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350% 수익 나왔고요 다음 LNF 얘도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20년도에 스윙 중장기 모두 다 가능하다 단기 일정 무시하고 그냥 길게 홀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역별 끊고 올라가는 타점 10만원 후반대에서 또 추천드렸습니다. 아, 이때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추천드렸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하한가의 매수가 두렵다면 LNF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에 45% 올라갔고 어, 이때 방금 봤던 자리고요 그 전에 역시 또 역별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도 또 역별 끊고 올라오던 자리가 있었죠 이때도 재추천드렸습니다 이후에 전고 돌파하고 최대 80% 수익권 나왔네요 에코프로도 중장기 추천주였고 이때 내부자 거래로 하한가 나오면서 6만원까지 빠졌죠 이때 제가 하한가에 매수해도 된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악재는 기회다. 그리고 또 역별 끊고 한번 더 갔고요. 전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역시 조천드렸고 다 타점이 유사하죠. 다음 EV 점단 소재 3월 초에 갯매우기 돌파 시도 자리 121선 그리고 구름 돌파하는 자리에서 주황까지 갈수 있다. 2000원 후반까지 갈수 있다 추천드렸고 다음날 바로 또 추가급등으로 수익 주고 뒤에는 빠지고 또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 갭을 메었습니다 박스 하단 이탈 없이 요 갭은 비어있는 공간을 뜻하는 거고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면 매수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적은 구간 수월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AD 칩스도 역시 동일한 타점에서 여기 갭이 있었고 이 회색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에서 추천하고 주황 색깔까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기에 크게 올라갔고요 그 이후는 이제 재료 소멸 경고 주면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다음 2구산업 월봉 역별 끊고 돌파 초입자리 앞에서 많이 봤던 무릎 타점에서 역시 동일하게 추천을 드린 거고 박스 결국 박스 돌파하고 어, 최대 50% 수익 나왔고요 1봉은 그러니까 역시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전고 돌파 기대로 드렸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한번 쉬었다가 박스 주고 이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윗꼬리가 매물소하다 이게 차액실현이 아니라 매물소하다 박스 돌파를 기대한다 또 재추천드렸고요 바로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단기에 또 올라가주면서 회색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도 재추천드렸고요 오늘 상한가 마감했죠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오늘 대장주로서 이구 산업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다음 웰크론 한택 월봉이고 역시 역배열 끊고 올라가던 타점 이 정배열 구간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요 이후에 밀리는 자리에서도 또 역배열 돌파 확인하고 추천드렸습니다 올라가고 또 밀리는데 이때 또 눌림 추천드렸고 단기에 또 크게 상승이 나와줬구요 요건 1봉 10월에 추천드렸고 또 1월에 어 눌러줄 때 밑에서 박스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어 결국 크게 올라가면서 돌파기준 30% 눌림기준 60% 수익권이 나왔구요 다음 나인테크 월봉 역시 동일하게 또 같은 타점 추천드렸고 단기 2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황금 ST 얘는 역별 돌파하기 전에 바닥에서 박스 확인하고 추천드렸고요. 최대 40% EN플러스랑 같이 추천드렸는데 EN플러스 혼자 빠르게 먼저 가버리고 황금 ST는 조금 느리게 당생이 나왔네요. 다음 글로벌 텍스프리 역시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단기에 30% 50% 사이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추천 당시 의 일봉이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박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이때 1차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눌러주고 반등이 나올 때 눌림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혹은 추매를 하거나 근데 노랑으로 바로 가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초록이 나왔을 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하락해도 그냥 덤덤하게 추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추천한 자리에서 바로 가지 못하고 한번 쉬었다가 올라갔죠 손절과 이탈 없이 올라갔지만 이제 아까 그 흐름을 공부하지 않았던 분들은 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급락에 멘탈이 탈려가지고 손절과 이탈이 없는데도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시면 멘탈을 지키는데 매우 좋습니다 손절가가 이탈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그 위에서는 눌림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주가가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때 기준으로 바로 올라갔다가 또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오죠 2월 21일에 어,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2,900원, 3,000원에서 눌림매수 가능하다 이때 눌림매수하고 시간 투자하면 다시 또 수익을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느린 흐름으로 저는 봤는데 급하게 바로 V자로 올라갔네요 2월 21일 카톡 리딩 캡처고요 2,900원, 3,000원 오면 다시 눌림매수 구간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 다음 3월 31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보겠습니다 동부건설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3% 종가 7% 어, 제가 분석한대로 20%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 결국 반짝 상승 하락을 했죠 이때는 상한가가 나왔던게 8조 수주 7년치의 일감을 모두 다 확보를 했다 예 상한가 찍고 다음날 조금 튀었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요런 구간처럼 반짝하는거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1선 부분 저항 맞고 떨어졌구요 다음 SI 리소스 고가 7% 종가 보 정석 반짝 다음 나인테크 고가 11% 종가 4% 얘도 공급계약 소식으로 정석 반짝 추천주였고 단기 20% 수익 나왔습니다 월봉이고 이건 일봉이죠 일봉상 이게 매물소하다매물소하다요때 추천을 드렸고요 단기에 흔들면서 2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SP 시스템스 얘도 추천주였죠 월봉 보시면 역배 끊고 역배 끊고 올라가던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었구요 고가 6% 종가 1% 정석 반짝 지금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좀큰 조정을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빠졌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원하게 빠지는거 계속 경계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 유니캠 얘는 상승 마감 했네요 9% 한농화성 고가 18% 종가 11% 정석 반짝이고 얘도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여기서 빡 크게 올라가고 역대 신고가 도전을 해주고 있죠 예, 이전에도 역배 끊고 올라오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구요 다음 CTC 바이오 고가 21% 종가 14% 반짝 상지 카일룸 반짝 CIS 반짝 N 시트론 그냥 하락 대호 AL 조금 반응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고 SC 엔지니어링 얘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한 편이네요. 다음 KG ETS 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 세로닉스 반짝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점 경신 역대 신고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아스타 얘도 반짝이긴 한데 역대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네요 일반적으로 동부건설처럼 크게 반짝하는게 정석 패턴이고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하는 종목도 있다 대부분은 다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기 때문에 시초의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4월 3일 시간의 특징주 지애넌 에너지 상한가 65억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중 중에 유일한 호재가 3자배정 유중이죠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최근에 리튬 호재로 계속 급등이 나오고 역대 신고가에 있는 종목이고요 추세를 강하게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를 이렇게 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지에 원 에너지도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요거는 중장기 추천주였던 에코프로 추세 흐름입니다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이 가능하고 이탈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매도 분할매도 분할매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한 번만 걸리고 또 반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남아있는 물량으로 계속 또 홀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추세가 꺾이고 매도 자리가 한번 있었던 게 코스모 화학이고요. 여기서 1차 매도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이 가능했고요. 지애넌 에너지 에도 추세를 타고 있죠. 계속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앞에 봤던 두 종목과 동일하게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월봉 역별 끊고 한번 크게 올랐다가 무너지고 다시 또 역별 끊고 쭉 오르고 5 0 0 0원 정도 전고 돌파하면서 리튬 호재로 쭉쭉 크게 역대 신고가 1봉은 그러니까 크게는 이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 작게는 단기 2평을 놓고 올일선이9 0 0 0원이네요 9천원 오늘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올일선과 주가가 또 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일선이 1차 지지가 될 수는 없고요 1차 지지는 오늘의 종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260원 1차 지지 다음 2차는 오늘의 시가 혹은 5일선 이렇게 5일선을 좀 뒷방지지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2차나 3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태 주요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왔던 가격이 여기 11선 11선 정직하게 지키면서 올라왔죠 5일선은 도중에 이탈이 좀 있었지만 11선 유효하게 타고 왔기 때문에 11선도 아주 중요하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8,300원 정도 그리고 이 2평선은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 또이평도 약간씩 변하죠. 이평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을 하면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11선의 8,300원이 내일이나 또 이후에도 계속 8300원이 아니라 변동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서 지지를 좀 상세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주가와 단기 입형이 가까우면 명확하게 1차 2차 지지로 잡으실 수가 있고 근데 주가랑 입형이 멀어지면 캔들의 시가나 종가 활용해가지고 단기 입형은 2차 3차 지지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오늘 시회상승이유인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은 단발성이지만 리튬으로 리튬 호재로 계속 흔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반짝하더라도 또 흔들면서 우상향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고점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껄끄러운 자리죠 초보자분들이 추격했다가 만약에 이전처럼 이렇게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반토막입니다. 마이너스 50% 버틸 수가 없죠. 너무 괴로울 거고 어, 이때도 11선 기준으로 종가상 11선 지키고 올라갔었고 자, 11선을 처음 여기 이탈을 했고요. 그요 그러니까 구간부터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기회비용 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올라오긴 하지만 여기에 물려있던 초보는 여기서 손절도 못하고요. 이후만 손절 못합니다. 손절 안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후에 올라올 때 본전에 전략매도하죠. 와시 드디어 탈출이다. 본전에 딱 먹고 뒤에 올라가는 거 멀뚱멀뚱 구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점에서 잡으면 항상 괴롭다가 운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는 매매밖에 할수 없으니까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에스코넥 상한가 오늘 명확한 상승 이유는 없고 3월 20일에 사우디 투자 유치 소식에 상한가 갔었던 이력이 있죠. 월봉은 큰 역배열 끊었고 윗꼬리 기준으로는 아직 도달하기 전이고요. 여기서 역배열 끊고 이제 위에 또 윗꼬리 도달 시도를 해 주는 자리죠. 월봉상 1764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장대 항봉의 종가 1봉은 갭 상승이 나와주면서 단기 고점 박스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였는데 오늘 돌파해준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나와줬고요윗꼬리 저항대 2275 그리고 박스 상단이 1935 정도 여기를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 내일의 시가나 저가를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박스 상단은 이제 지지로 변하면서 다음 지지가 2차 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 하단 여기를 이제 3차나 4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죠 중간 지지 보실 거면 1800원 대칭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오늘의 장대양봉 시가랑 또 겹치는 자리고요 큰 박스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대명에너지 9% 유가가 급등을 했고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6일에 하나큐셀 조지아 공장을 방문한다 이에 신재생 관련주들이 조금 반응을 보여줬고요 작년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고 최근에 여기서 역배열 끊고 급등 시원하게 또 최근에 여기서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 단기적으로 또 끊고 올라와준 자리였고 추세 하단 그리고 이렇게 추세 상단 정직하게 큰 파동으로 추세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맞고 떨어지면 또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하겠지만 3만원 정도 안착을 해주면 이 추세 박스를 뚫고 상단을 뚫고 전고점을 향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전고점이었던 27,500원 종가상 안착도 중요하겠고요 최악의 흐름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거 생각하시고 뭐 여기를 지켜주면 빠질 리 없지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조심하자 이제 항상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미보유자 입장에서 여기까지 빠져주면 또 좋은 눌림목 기회죠 손절하기 싫은 분들은 여기서 반등 확인하고 출매하셔도 되겠고요 다음 한솔 인티큐브 8.5% 콜센터 관련주고 오늘 뉴스는 없네요 최근에 대화형 AI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고 월봉은 역배열로 좀 무너지고 있는 자리, 바닥에서 2,000원, 그리고 1,50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적자 지속 종목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조만간 동전주를 향해서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이고, 최근 4 8 0에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오늘은 1 2 0에선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이전에 121선에서 지지를 받다가 이탈하고 밑에서 박스가 만들어졌고 121선 1870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위에 장기입형 1년선 2년선 장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유자분들은 만약에 최근에 저가나 여기 1호 40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과감하게 전략매도하는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서 내려가면 동전주 향해서 계속 역배열 만들어지는거니까 다음 LB인베스트 5.7% 신규상장주 창투사 관련주고요 벤처캐피탈 지분 증감 공시가 있었네요 신규 상장주 정석 패턴대로 상한가 후에 또 고가 23% 이틀 크게 급등 이유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죠 크게 올랐다가 아, 빠지고 이렇게 박스 승부를 보여주던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으로 8,300원까지 올라왔고요. 8,300원이면 이윗꼬리 저항대 여기서 역배열 끊고 박스, 이제 또 추세를 돌려주려고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엔투텍 4.9%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큰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저가로 역대 신저가까지 빠지고 동전주 된 다음에 반등이 나와줬네요 지금 집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끄는게 좋겠죠 동전주 구간은 가든 말든 이렇게 크게 가든 말든 관심을 끄는게 좋아요 최근은 121선 장막고 떨어졌고 여기서도 장중돌파 했지만 종가상 안착 실패하고 막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3월 24일에 돌파하고 안착해주고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900원 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121선 830원 정도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짧게 볼거면 단기 2평 넣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항때는 1100원정도 최근 윗꼬리그 다음에 전고점 1200원정도 윗꼬리로는1 2 8 0원이고요 1280원은 또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와도 일치하는 구간 그 위로는 481선 장대 보면 되겠죠 지지도 단기평 넣어서 볼게요 종가상 5일선 이탈 없이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짧게 볼거면 5일선 그 다음에 박스 하단 11선 겹치는 9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DB하이텍 4.3% 최근에 강성부 펀드 7% 지분 취득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죠 미래성장성과 우수한 시장지위에 기반한 경쟁력에 비해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자사주 소각과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요구했다 월봉은 정배열 추세 끝나고 이탈하면서 바로 장대 은봉 급락이 나왔고요. 밑에서 박스 만들어 주다가 돌파하고 다시 기존에 전고점 몸통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안착하면 다음 85,000원 윗 꼬리 역대 신고가까지 도전해 주는 거고. 1봉 일봉. 자, 1봉상 여기에 전고점 구간에서 살짝 안착하고 마감 그리고 또 시간외로 반응을 보여줬고요그 위로 정고점 두개 보시면 돼요 7만원 후반대 그리고 역대 신고가 가격 8만원 중반대 두개 저항대 그리고 단기 지지는 5일선 최근 5일선 종가상 이탈 없이 올라갔고 근데 현재 주가가 또 5일선이 이격이 벌어졌죠 주가와 오일선이 멀기 때문에 오일선은 이제 1차 지지가 아닌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는 오늘의 시가 7만 3천원 다음에 7만원 오일선을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밑에 11선 4차 지지로 보시고요 다음 DB 시외 1.7% 정도 역배 끊고 올라가면서 전고 돌파하고 52주 신고가 이제 더 올라가면 전고점인 23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자 일봉상 얘도 오일선이랑 현주가랑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선이 1차 지지가 될수 없겠죠 오일선은 4차 정도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1차 1900원 2차 1800원 3차 1700원 4차 5일선 이렇게 100원 단위로 대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시스템 3.3% 진단 키트 관련주고요 3월 23일에 인도 진단 시장을 공략한다 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월봉은 역별 끊고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고요 이렇게 역별 끊으면서 이 박스도 돌파하고 올라와주고 있는 무릎자리 자 1봉은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장기 입평 안착을 했죠 장기 입평 돌파 실패 돌파 실패 돌파 실패 거래량 터지면서 안착을 확실하게 해줬고 그 이후에 또 장기입행 왔다갔다 하면서 거래량을 보시면 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나가는 흔적이 없고 흔들다가 세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세번째 2 4일선 안착하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 요구간 13,400원 정도 여기를 제일 강력한 저항대로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전고점은또 여기였는데 일단 11,000원 안착을 했죠 11,000원을 이제 1차 지지로 보시고 다음 오늘 시가인 만1 10 1 0 0원을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3% 최근에 난수암치료제 오레고포마 상업화 성공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감사보고서 제출지연으로 급락 그리고 또 제출적정하면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기존 추천주였죠 약배가 끊고 올라오는 발목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기법상 25,000원까지 60%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과 도달하면서 전고점 돌파까지 나와줬고요 여기서 추천 전고점 몸통 돌파 역대 신고가까지 가진 못했지만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요 타점 잘 기억하시고요 1봉, 역별 끊고 한번 급등 나와줬고 이유는 박스 행보, 또 장기 입형 돌파해준 구간 여기서 추천드렸고 상승 마감했다가 뒤에 급락 나왔죠. 하지만 여전히 장기 입형 구간에 있기 때문에 흔들면서 더갈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또 장기 입형 회복을 했습니다. 이때 제추천을 드리고 난소암치료제 오제로 단기급등이 나와줬네요. 이후는 감사보고서 제출지연으로 급락이 나왔고 이때 제가 장중에 알람사인 드렸습니다. 11선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매도 시작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이후는 추천을 드리지 않았고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데 복불복이죠 이게 또 의견 거절이 나오거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한번더상한가가 나오는 위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뒤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았고요 근데 감사보고서 제출을 적정을 받으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복불복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준 거죠 근데 감사 보고서 제출이 기업가치가 높아지거나 앞으로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다가 적정 받았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무지성 상승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고요 제출 지연되고 아 이거 위험한데? 어때겠는데 이런 악재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악재를 벗어난 호재에서 세력들이 단발성으로 해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난소암치료제 외에 파이프라인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개념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애초에 재무가 건전한 회사면 제출 지연이 안 나와요 빠릿빠릿하게 제출을 할 거고요 현재는 단기 입평선 단기 이평을 넣고 오일선이현 주가와 가깝기 때문에 오일선 1차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상한가 시가인 자리와도 일치하는 자리니까 32,800원 가장 중요한 1차 지지로 보시고 그다음에 밑에 입평들이또 모여 있죠. 여기 수렴되어 있는 28,700원 2차 지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중간 지지로는 또 여기 37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파동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현자리에서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과거에도 엄청나게 크게 흔들면서 올라갔다가 크게 빠졌죠. 이유도 그런 하락파동을 좀 주의는 하셔야 되겠고요. 전고점 몸통 기준으로 근접했다가 떨어졌고 52100원 여기가 역대 신고가 가격입니다. 다음 셀바스 엘스케어 3% 최근에 셀바스 AI에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한 AI 의료기기 사업 추진 정부 의료기기 정책 수혜 이걸로 크게 급등이 나왔고요 셀바스 AI를 제가 1월에 추천을 드리고 크게 추세가 나왔죠 고점에서도 한번 재추천드리고 또 단기 급등 나왔고요 지금은 고점에서 21선 처음으로 이탈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수평 지지 밑꼬리 지지도 이탈하는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고점에서 추세 이탈이 나오고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고요 21선 3만 7백원 회복해주는게 중요합니다 다음 셀바스 엘스케어 월봉 약배가 끊고 행보를 길게 해주다가 좀 이탈하는 구간도 있었고요. 역별 다시 또 끊고 전고 돌파하면서 급하게 추세가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21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21선 현재 가격이 만원입니다. 만원을 가장 중요한 단기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고점박스로 또볼 수가 있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꼬리까지 치면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요 앞에처럼 역배열 끊고 올라오려고 시도를 해주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현재 역배열로 잡혀있는데 시간으로 조금 반응이 나오면서 이렇게 안착을 만약에 해준다면 종가상 안착을 해준다면 또한번더 이런 구간처럼 급등을 지도해 줄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박스 상단인 12,700원 여기 돌파한 작도 중요하고요 하락할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21선 만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원 이탈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8,000원 7 0 0 0원 후반대까지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월봉을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자리죠. 단기 고점이니까 큰 조정 경계하면서